입니다. 한국 사전입니다. 제가 작년에 환경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나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무지성으로 갔다가 한달 동안 제가 만드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봤어요 정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플라스틱 특히 배달 용기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용기내 챌린지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아, 챌린지 하면 나는데 내가, 아, 내가 안 해본 챌린지가 또 있다고 하면서 눈여겨봤는데 너무 좋은 취지의 챌린지 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받지 않고 직접 집에 있는 용기를 가져가 가지고 용기를 낸다 해 가지고 용기내 챌린지예요 우리가 배달도 많이 하지만 가까운 데서는 포장도 많이 해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용기를 내므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챌린지인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을 맞이해서 어, 여자친구랑 야채곱창 야채곱창 한번 때릴 려고 하는데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낸다는 하그 용기 내 챌린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품 안 받고 이렇게 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갖고 가서 여기에다가 받아 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용기 내로 한번 가보시죠 저희 그 야수국장 주문할건데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서 한잔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저희가 자주 가는 야채 곱창집인데, 일단 용기를 딱 냈을 때뭐 거부감 같은 건 없으셨고, 직원분도 용기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소스랑 야채 같은 걸를 자연스럽게 넣어주셨어요. 용기 내셨어요? 아, 용기 냈습니다. 좋은데, 그렇죠? 정말 이거 들고 가니까 기분이 좋다. 응. 원래 여기가 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가 꽉안 차니까 양이 너무 적어 보인다고 본인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걸 되게 불편해하거나 왜 굳이 용기를 갖고 왔는지 의아해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안돼! 이렇게 원래 있던 용기에 받아오니까 아주 죄책감도 덜하고 더 위생적인 느낌이 들고 좋네요 원래 그 1회 용기보다 세척한 다회용기가 90배는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 90% 이상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주 용기를 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음. 생각해보니까 배달 시켜 먹을 때도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만 진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카페 아니겠습니까? 사실 집에 텀블러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그냥 밖에서는 그냥 사서 일회용 컵에다가 받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뭐 다반수죠. 근데 어쨌든 텀블러를 내는 것도 용기 나 챌린지의 일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피가 땡기는 날 스타벅스에 제가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들고 갔죠. 사이레모가주민이네 네. 그래서 커피가 제일 용기 내기도 쉽고 그렇게 눈치도 안 보이고 다시 보니까 텀블러에 받아 먹으면 이거 에코별이래가지고별두개 주더라고요 스타벅스 회원이면 별 12개면 무료로 한잔 쿠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냈을 때 여섯 잔만 먹으면 한잔또 들어오니까 뭐안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처음 마데소바를 먹어보고 완전히 꽂혔는데 지금 근처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배달만 되고 매장에서는 못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냄비 여기다 포장해 달라고 또좀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저 마제소바 예. 포장 좀 하려고 하는데. 원래 포장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그 냄비를 가져와서그러 여기 좀 넣어 주셨으면 해가지고. 아, 진짜그 네, 가져오셨어요? 네. 아, 그럼 해드릴게요. 아 괜찮은가요? 네. 아, 네, 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앉아서 혼나겠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제소바 집 사장님은 원래 이제 배달만 하다 보니까 용기를 갖고 오는 사람이 많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불쌍한 눈으로 저 용기도 갖고 왔는데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성. 불스럽게그 냄비 안에다가 플레이팅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원래 배달로만 나가는 거라서 안될 뻔 했지만 이렇게 제가 용기까지 가져왔다고 하시니까 아유 그러면 해드려야죠 그 <웃음> 나머지 소스 같은 게 여기 이미 들어있는 거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큰 플라스틱 용기 하나는 그래도 줄였으니까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음 음. 음. 이거 뭔가 딱 잡고 이게 비비기도 좋아요. 예. 네. 여러모로 이게 용기 내 챌린지가 아주 좋다니깐요 이게 스탠이니까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음. 야무지게 비었죠? 네. 사실 설거지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뭐, 이거, 이거 씻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플라스틱을 안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 말인 즉슨 내가 또 버리러 안 가도 된다. 이게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씻고 어프으면 끝이야. 이몇 분이나 걸린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아 이제 두번세번 번 용기를 내보니까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챌린이제 마지막 식사가 될것 같은데 김치찌개 한번 용기내서 막갈락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 준비! 사저 포장을 좀 하죠? 네네. 네. 저희가 포장용기를 좀 갖고 가지고 이거 네. 좀 넣어주세요. 민망하진 않으세요? 처음에 민망해 되지 않제민망 가실 때 이제 좀안 흘리게 되세요 아네겠습니다네 아, 고맙습니다 네와 네, 이거 봐요 완전 기분 좋다 <웃음> 이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장님들도 약간 당황해하지만 잘 해주셔. 이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용기네. <웃음> Don't think just 용기네. <웃음> 어, 여기도 역시 사장님께서 안니 주방에다가 이거 용기에다가 담아달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야무지게 사왔죠 이런 이 비조리의 경우 플라스틱에 받아오면 또 여기 냄비에 옮겨야 되고 플라스틱 씻어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장점이 많다. 용기를 안낼 이유가 없다. 그래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웃길래서 먹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아... 배달, 포장 너무너무 편리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게 환경을 지켜야 되는 게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저희가 살기에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 지금 할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하자 이런 마인드로 작은 것들이라도 좀 실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쫄리고 뭔가 사장님이 안 좋아하면 어쩌지 괜히 막 이목이 집중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거 사실 거의 없었고요 사장님들도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시고 저도 들고 갈때 기분이 좋고 또 설거지하는 게 귀찮지만 쓰레기가 생기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달을 시키려고 하는데 가게가 좀 가까이에 있다 아니면 뭐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씩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낼 때마다 약간 좀 뭔가 자부심? 뭐 자랑스러움? 자부심? 자랑스러움? 아무튼. 네, 아무튼 국가에서도 좋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개개인들의 작은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용기 내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좀 환경에 관심 있다 좀 이제 뭔가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이 영상 보셨다면 네. 한번 용기 내보세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용기 내보기로 약속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